대회저원은 쫑빼기가 어렵고 빵꾸는 회전 조절이 자신이 었고 에라 모르겠다 대회전 돌아가면 좋고 아니면 세워치기로 가겠지 뭐 일단 얇게 치고 보자 음? 아이 일일도 있었네 허허 미안합니다 원위치 뭐제수있 공이 좀 어려운데 무엇을 란가두 바퀴를 돌려서 형님 길을 꺾어보겠수 그래, 생각대로 한번 해보소. 공을 돌려놓지도 못하는데 뭐? 길을 꺾어? 오메! 지금 아, 뭐지? 기는 못 죽였어도 마탱이는 좀 갔쥬? <웃음> 오메! 진짜 마탱이 가본다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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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.. Nope! Nope! a l h e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죠, 아싸리. 오케이. 트레스 흠. 아! 에 엄마이갓 oh 어? 미안합니다! What? 오오민 미안해요 나 환장하겄네 쫌안나도 들어간 건 아니라고 공봐라 디펜스를 아주 끈덕지게 하시네 왜 공이 좀 어려운가 아니...뭐... 됐어유? 투뱅크나 쳐야죠 그래 한번 멋지게 풀어보시게 야! 아이씨 뒷방이 있냐? 몇대나하원네 그래 이야... 할아쇼할아쇼 이런...뒤에라 먹을 나이스 뭐? 어? <웃음> 와다? 아잘 치워.